자는 반드시 반대를 보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 라고 리드헤즈팅스 넷플릭스 창업자가 말했습니다 현재 세계적인 회사 넷플릭스는 전세계 5,700만 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 세계 최대 유료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회사입니다 그러나 이 회사도 처음부터 이 수익 모델로 접근한 것은 아닙니다 1997년 창업 당시 이 회사는 비디오나 DVD를 우편이나 택배로 보내주는 서비스로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비디오 가게들은 비디오를 대여하고 반납이 지연되는 경우 연체료를 부과하는 방법이었는데 이 회사는 그 개념을 바꾸어 구독료를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소비자들을 위한 새로운 수익 모델을 개발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디자인 싱킹센터의 이유종 대표님을 모시고 수익모델 설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창의적 디자인 사고를 먼저 좀 알아봤으면 하는데요. 네. 창의적 디자인 사고, 네. 무슨 뜻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아, 요즘 기업과 대학을 중심으로 이 창의적 디자인 사고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요. 창업의 분야에서도 어, 이 창의적 디자인 사고가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창의적 디자인 사고는 그 기업과 대학에서 정의하는 형태는 각각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어, 기본적으로 고객으로부터의 공감과 어떤 관찰, 네. 그리고 데이터의 어떤 맥락적인 분석, 그리고 이것들을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최종 수익 모델을 정립하는 음, 이런 그 형태는. 모두가 동일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창의적 디자인 사고의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창의적 디자인 사고를 잘 정리한 혁신 모델의 탄생이라는 책을 좀 인용해 보면 음, 네. 이 창의적 디자인 사고는 일종의 프로세스와 어떤 철학과 문화로 이제 정의를 할수 있는데요. 네. 먼저 이제 프로세스를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 여기서는 한 7가지 정도의 프로세스로 아,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창업자의 어떤 전체적인 의도와 목적, 그리고 지향점을 잘 초반에 이해를 하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이 이해된 바를 바탕으로 바로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아니라 네. 어,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과 시장, 그리고 경쟁자들을 잘 분석하기 위해서 일단 고객이 있는 환경으로 가보는 게 음. 이제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사전 조사를 충분히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인터뷰 도구를 가지고 이제 사용자의 공간에 가서 직접 음, 이런 인터뷰를 하는 것들이 어, 중요하고요. 네. 이 인터뷰를 해서 어, 모아진 데이터 혹은 또 시장에 나가서 관찰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네. 어, 일종의 어떤 그 공간에서 효과적인 분석을 하게 됩니다. 네. 실제 네. 이제 사용자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뭔가 네. 이런 것들 을 정의하게 되고요. 이걸 이제 소위 그 미충족된 니즈 혹은 언메니즈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거기에 맞는 이제 아이디어와 일종의 해결책을 이제 얻는 그런 과정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것들을 이제 잘그 창업 활동에 적용하기 위한 어떤 시나리오, 혹은 계획, 혹은 어떤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제 이용할 수 있는 방법,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예 작성하는 이런 일곱 가지의 단계로 어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네. 아 줄여서 한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하면 일단 고객과 시장에 대한 충분한 그 이해와 공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바탕으로 된 어떤 아이디어와 어떤 해결책 이런 네. 것들을 이제 발견해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인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지금 디자인 창의적 디자인 사고 일곱 네. 단계를 설명을 해 주셨어요 네. 네, 이런 단계 일곱 단계를 적용한 어떤 실제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최근 그 미국과 유럽 네. 혹은 중국을 중심으로 그 드론 비즈니스가 상당히 음.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그 드론과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창업활동을 실제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아그 창업에 대한 오류나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아 저희들은 이 디자인 사고에 의해서 실제 고객들을 만나고 이제 인터뷰하고 또그 데이터를 음. 효과적으로 분석해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 혹은 수익 모델을 어, 정립하는 단계를 거쳤습니다 네. 음,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은 드론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네. 드론을 통해서 얻는 혜택을 원한다는 것이죠 네. 즉 드론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보다도 사람들이 드론에 대해서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어떤 가치와 혜택을 어, 창의적 디자인 사고에서 말하는 관찰의 눈으로 잘 발견함으로써 음. 어, 효과적인 수익 모델을 어, 정립할 수가 있었던 것이 어, 기억에 남습니다 드론을 예시로 들어서 네. 어, 성공 사례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네. 고객 시장 조사를 통한 수익 모델 창출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네. 어, 수익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고객 네. 시장 조사의 방법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까? 네. 실제 그 창의적 디자인 사고에서는 다양한 네. 이런 어떤 그 수익 모델의 어떤 창출 방법이 아, 정의되고 사용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 장에서는 두 가지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네. 첫 번째는 고객에 대한 심층적인 인터뷰 에 대한 부분과 그 경쟁자 혹은 시장에 대한 벤치마킹 그 두가지 방법을 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먼저 고객 심층 인터뷰 즉 영어로 인덱스 인터뷰 라고 하는 기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수익 모델을 아 저희가 잘 정립하기 위해서는 실제 그 시장의 상황, 그리고 고객의 상황을 정확히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 일반적으로 창업자들이 겪는 오류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책상 위에서 뭔가를 만들고, 음, 우리들만의 어떤 그렇죠. 그 아이디어를 도출해서 이제 네. 그것들을 이제 일방적으로 제공하려고 하는 네. 그런 어떤 습성이 있는데요. 이 고객 심층 인터뷰는, 아 고객이 사는 혹은 활동하는 공간을 직접 방문해서 네. 간단한 형태의 질문이 아니고 조금 긴 시간을 활용해서 네. 고객을 심층적으로 인터뷰하는 그런 어떤 기법과 방법을 이야기하고요. 를그 네. 고객 심층 인터뷰를 좀잘 진행하기 위해서 일종의 가이드라인도 좀 필요한데요. 네.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마음속에 어떤 아이디어와 솔루션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형태가 아니고 네. 정말 사용자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어떤 것들을 원하고 있을까 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는 그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 내가 조금 적게 질문하고 좀 많이 이야기를 들수 있는 그런 자세와 태도가 좀 필요하고요 네. 두 번째는 질문을 좀 이렇게 선택형이 아니라 조금 오픈형으로 질문을 받는 것도 한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아, 유도 질문하지 않는 것도 네.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사용자의 이야기를 잘 듣기 위해서는 공감과 또한 경청의 태도가 매우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고객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다양한 불편한 점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어떤 다양한 경쟁 모델을 네. 잘 청취함으로써 수익 모델의 좋은 시사점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또한 이제 인터뷰를 할 때는 대화를 잘 메모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인터뷰의 요령을 네.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실제로 접목을 시켰던 그런 사례를 좀 저희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 그 혁신 모델의 탄생을 지었던 BJ 쿠마 선생님의 네. 아, 그 사례를 좀 들어보면, 아, 어, 이분은 이제 인도 분이시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인도 분이시고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네. 인도에서 어, 실제 있었던 그 냉장고를 개발하기 위한 어, 프로젝트를 창의적 디자인 사고와 어, 심층 인터뷰 기법으로 이제 활용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인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 어, 지금 이렇게 알고 있는 아주 네. 멋지고 큰, 그리고 아주 스마트한 기능이 있는 이런 그, 어, 냉장고가 필요할까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이 될 텐데, 네. 실제 이제 고객 조사를 해보니, 아, 굉장히 재밌는 사실이 발견됐는데요. 그 사실은 뭐냐면, 인도에서는 어떤 그들의 어떤 그 가정의 환경, 그리고 집의 구조로 인해서 냉장고가 큰게 필요한 게 아니고, 네. 좀 작은 형태의 냉장고가 네. 또 필요했고요. 또 재밌는 것은 이들은 그 냉장고를 이렇게 이동하면서 쓰고 있다는 그런 사실들을 아, 발견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이 프로젝트 팀원들은 그 인도의 어떤 가정에 맞는 작고 그리고 바퀴가 달려있는 네. 그런 냉장고를 실제 개발을 했었고요. 음. 인도에서는 대단히 히트를 쳤던 그런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수요자들 직접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해봄 으로써 네.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었고 네. 그거를 접목시킨 성공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네. 그렇다면 대표님 이번에는 저희가 인터뷰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벤치마킹 을 통한 그런 수익 모델 창출 방법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창업자들은 시장에 나가게 되면 많은 경쟁자들을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인의 어떤 아이템이나 아이디어의 아주 우수성에 빠져서 시장과 경쟁자의 상황은 잘 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실제 창업자들에게 벤치마킹 활동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실제 고객과 시장 상황을 조사를 하게 되면 많은 경쟁자 혹은 잠재 경쟁자들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네. 과연 소비자들은 어떤 형태로 지불을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또 경쟁자들의 수익 모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등을 자세하게 좀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네. 그래서 어, 고객과 시장 조사를 할 때에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좀 유의 깊게 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소비자들의 지불 형태에 대해서 어, 이 창업자들은 좀잘 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경쟁자들이 갖고 있는 그들이 추구하는 수익 모델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잠재 경쟁자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네. 이 잠재 경쟁자들이 생각하는 수익 모델 혹은 향후 이슈가 될수 있는 이런 수익 모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소비자들이 그 지불을 할 때에 지불에 대한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 또한 또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향후에 소비자들이 이야기하지 못하는 내용 중에서 향후에 소비자들이 지불하고 싶어하는 어떤 지불의 형태와 방법과 네. 내용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벤치마킹을 통해서 성공한 사례 네. 기업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기업을 떠나서 크게는 중국의 상황을 어, 네. 아, 저희가 유의깊게 살펴봐야 하겠는데요. 네. 일단 중국은 아주 큰 나라이지만 그 이미 거대한 네, 창업 국가로 변신을 네. 어, 하고 있죠. 네. 우리가 이제 유의 깊게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는 지금 현재 한 20년, 30년 후에 그런 어떤 그 미래에 대해서는 어,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그 네. 어, 중국의 기업 중에 알리바바라고 하는 회사는 네.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네, 이그 알리바바를 그 창업한 마인 회장은 어,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그냥 판매하는 것을 좀 떠나서요. 네. 어떤 기업을 위한 플랫폼 서비스, 즉 어, 작은 중소기업들이 어, 그들의 활동을 좀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생태계, 어, 영어로 이제 에코시스템 조성에 관해 아, 큰 관심을 네,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즉 수익 모델은 작은 것도 있지만 아주 이런 거대한 것들도 있는데 이 알리 바바의 사례는 이 작은 수익 모델보다는 음. 조금 큰, 어떤 네. 거대한 그리고 좀 장기적인 수익 모델에 초점을 좀 맞춘 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 창업자들도. 이런 어떤 그 시장이나 소비자를 진정으로 원하는 이런 수익과 수익 모델에 초점을 좀 맞춰서 아 이런 것들잘 정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알리바바 수익 모델의 또한 가지의 특징은 네. 아 수익 모델의 진화성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보통 수익 모델은 다양하고 또한 일정 형태로의 흐름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 수익 모델의 진화성은 이한 가지 수익 모델의 성공을 거두게 되면 반드시 이어지는 수익 모델이 있다는 점을 창업자들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수익 모델 성공과 함께 또 다른 수익 모델의 어떤 창의 혹은 창조로 이어지는 그런 노력과 고민을 계속적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벤치마킹의 성공 사례로 알리바바를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사용자 테스트를 통한 수익모델 창출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으면 하는데요. 네. 먼저 대표님 사용자 테스트 둘다 아는 단어지만 네. 네, 언뜻 이해가 잘안 됩니다. 먼저 네.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이 수익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아, 창업자가 지고 있는 모델을 사용자에게 테스트해보는 음, 그런 방법입니다. 아, 네. 예. 기존에도 이 사용자 테스트에 관련된 방법은 아, 존재했었는데요. 네. 아, 문제라고 하면 아, 우리가 너무 정량적인 조사 있지 않겠습니까? 네. 뭐 예를 들면 설문조사나 아니면 통계조사나 그렇죠. 아니면 어, 어떤 형태로든지 이렇게 정량적으로 조사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네. 이 정량조사는 아, 기존에는 의미가 있었지만 이제 앞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음. 왜냐하면 사용자가 원하는 가치와 어떤 반응과 내용들은 좀 다양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 어 사용자에 대한 테스트를 조금 정성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창의적 디자인 사고와 함께, 아, 어, 목표 고객에 대한 어떤 정성적인 네. 그런 접근을 하는 것이 어,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사용자 테스트를 하는 데 있어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 테스트를 할 때는. 어, 공급자 중심이 아니고 네. 조금 사용자 중심적으로 어, 이해하고 바라보는 것들이 이제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어, 이 사용자 테스트를 위한 그큰 방법 두 가지는 어, 실제 이제 시제품을 조금 빨리 말, 만들어보는 그런 작업들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 시제품화된 결과물을 가지고 실제 그 고객들이 있는 곳에 가서 그들의 의견들을 들어보는 방법이 매우 이제 유의미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런 사용자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수요를 예측해 볼수 있는 거고, 네, 또 실제 시장에서 이게 잘 통할 것인가, 네. 어, 이런 것을 알아보는 그런 과정인 것 같은데요. 네. 이 사용자 테스트를 통해 얻는 수익 모델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네. 이첫 번째는 사용자 테스트 중에 시제품을 먼저 네. 어, 만들어야 되는데요. 시제품은 영어로 이제 프로토타입이라고 이제 하기도 합니다. 네. 즉, 아, 창업자 가지고 있는 어떤 아이디어나 아이템은 보통 개념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즉,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네. 이제 머릿속에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걸 설명하는데도 시간과 노력이 들기 때문에 이걸 어떤 형태로든지 조금 눈에 보이는 결과물로 이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만들어낸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뭐 깎거나 뭐 그리거나 만들거나 써보거나 그런 어떤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해 보는 것이죠. 네. 이 프로토타입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요소가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조금 빨리 만들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영어로 이제 rapid prototype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 맨 끝에 뭔가를 만들어 보는 것 보다는 네. 뭔가 어떤 아이디어나 아이템이 있을 때 조금 빨리 그리거나 만들어 보는 방법. 두 번째는 어, 너무 정확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래서 러프하게 조금 네. 개략적으로 어,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것도 어, 중요하고요 실제 그 아이디어나 아이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조금 정확하게 이렇게 그리거나 네. 만들어 보는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다 네. 네. 지금 시제품 제작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네. 예시를 하나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이 사례는 그 학생의 사례인데요. 네. 어떤 서울에 소재한 한 대학의 학생의 아, 아, 아이디어를 네. 저희가 실제 이렇게 멘토링을 해주었던 아, 경험이 있습니다. 네. 저한테는 매우 소중한 경험으로 남아 있고요. 네. 아, 그이 친구는 아, 졸업을 났던 친구였는데 아, 이 친구는 봉사 활동을 매우 좋아해서 네. 어떤 그 병원에서 몇 개월간의 봉사 활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 양치를 시켜주는 과정에서 매우 어려운 네. 점을 발견을 했고요. 아, 환자들이 이제 양치까지는 잘 시켜줄 수 있지만 이거 양치물을 뱉는 과정이 이제 매우 어렵다라고 이제 판단이 들어서 네. 이 친구는 그 칫솔의 어, 끝에 이제 어, 석션 기능이라고 하죠. 이렇게 뭔가를 흡입할 수 있는 네. 그런 기능을 붙여준 어떤 아이템을 아. 실제 구현을 해보았는데요. 네, 네. 이게 특허에도 없었고요. 그 실제 이제 이걸 저희가 빠르게 스케치를 하고. 뭔가 차력으로좀 만들어보고 그리고 어떤 회사를 통해서 시제품화 하는 것을 도와줬습니다. 음. 이 사례를 통해 저희가 좀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뭔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빠르게 나왔을 때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 혹은 선생님들이 빨리 달라붙어서 네. 이 아이디어에 대한 어떤 의견 그리고 피드백을 주어서 이 과정과 이 결과물이 매우 빠르게 아, 어, 진행되었다라는 음,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고요. 네. 어, 이 사례는 실제 그 외국의 한그 어떤 가전 업체를 통해서 실제 투자도 유치를 한 걸로. 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한 학생의 어떤 좋은 아이디어로 전동 칫솔까지 네. 개발한 그런 사례를 들어주셨는데요. 네. 이번에는 사용자 그룹 인터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사용자 그룹 인터뷰라고 하는 것은 어, 창업자가 준비하고 있는 아이템이나 어떤 서비스에 네. 해당되는 어떤 목표 고객으로 생각되는 분들을 일정한 어, 공간에 초대를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심층적으로 들어보는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아~ 어, 그~ 공급자의 입장이 아니고 이~ 소비자의 입장에서 질문을 하는 것들이 이제 매우 중요하고요 네.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어~ 사용자들한테 얻을 수 있는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내용 그리고 좀 조금 더 불편한 점 네. 그리고 이제 수익 모델에 대한 어 내용들 즉 어떤 지불 방법 그리고 미래에 지불할 의향. 아, 네. 어, 그리고 경쟁자의 수익 모델 이런 것들을 내용들을 잘 청취해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익 모델을 최종 정립하는 것들이 아 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어, 관련해서 이 어, 사용자 그룹 인터뷰에 관련된 좋은 사례가 떠오르는데요. 아, 네네. 네, 네. 그 어떤 한 기업에서 어, 혹시 그 어, 마트에 가면 우리가 카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카트에 관련되는데 카트에다가 이렇게 그 예를 들면 스마트패드 같은 아. 어, 어떤 기기를 설치를 해 주어서 네. 소비자가 이제 거기 가서 어떤 혜택 즉 예를 들면 뭐 할인 쿠폰도 다운받고 아. 아니면 물건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기도 하는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어,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일정 형태의 어떤 그공간의 사용자들을 이제 초대하고 질문들을 나누었을 때 아, 그들이 아주 진솔한 의견들을 어, 표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유의해야 될 것은 저희가 아, 한 10분 정도 이렇게 휴식 시간을 가질 기회가 있었는데 네. 그때에도 저희는 카메라와 녹화 장치를 끄지 않거든요. 네. 그때 사용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들이 이제 실제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했던 이야기와는 좀 다른 이야기. 아. 즉 그게 굉장히 편리하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네. 실제 휴식 시간에는 불편한 점들 이야기하는 아. 그런 과정들 많이 에, 경험을 아, 했습니다. 네. 즉 인터뷰 과정에 있는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음. 전체적인 사용자의 어떤 경험과 아, 불편한 점, 이야기들을 잘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인터뷰에서만 네. 나온 이야기만 들을 게 아니라 네. 그 이면의 이야기들도 잘 파악할 수 있고 네. 잘 알아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사용자분들이 인터뷰 때 했던 말이 네. 또 실제로는 또 다를 수가 있으니까 네. 이 점을 참 유의를 해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끝으로 대표님 어, 오늘 여러 가지를 저희가 좀 알아봤습니다. 마무리 좀 정리를 간단히 해주시죠. 네. 수익 모델 창출에 대해서 창업자들은 아, 기존의 그 수익 모델에 대한 고정관념을 좀 깨고 네. 좀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아, 즉, 저희가 산업화 시대에 물건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형태의 수익 모델에서 이제 수익 모델의 형태는 다양화되었다고 아, 볼수 있습니다. 즉, 저희가 이제 아, 이 시간을 통해서 학습했던 창의적 디자인 사고의 철학과 네. 아,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아, 내 중심이 아닌 즉즉 즉 사용자 중심적인 그런 태도와 방법들을 가지고 항상 시장과 고객들을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발견해서 수익 모델로 정립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겠고요. 이 수익 모델은 그 상황과 시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유념을 해서 항상 그 시기와 상황에 맞는 유연한 그리고 좀 창의적인 그런 수익 모델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과정을 통해서 창업자들이 좋은 수익 모델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창의적 디자인 사고를 통한 수익 모델 창출 방법, 그리고 고객 시장 조사를 통한 수익 모델 창출 방법, 또 사용자 테스트를 통한 수익 모델 창출 방법에 대해서 네. 디자인 싱킹 센터의 이유종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